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오사카입니다. 오사카! 안 끊기고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이나요? 저희는 지금 태양오빠의 콘서트에 음흠. 오프닝을 음흠. 마치고 하고 있음, 왔습니다. <웃음> 왔습니다. 어제 저희 나온 아는형님다 보셨나요? 어,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죠. 과자를 소리 없이 먹는 <웃음> 거에 대해서. 수 있어요. 리사의 별다는 춤과 택시 춤도 잘봤나요 <웃음> 진짜 짱. 그럼 최영이의 판타스틱 듀어도다 보셨나요? <웃음> 저기 저도 아직 못 봤어요. 와사삭 걸과 <웃음> 별다기 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서서. 어서서. 어서서서서. 어서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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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화트트이트트 화이트 나이트 서울 재팬 스타디움 라이브 2017. 옆했요요오야소 e s y 소 s yes, y e 선배 e s yes, yes, y 고 s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 멋있습니다. 너무 짱. 멋있어요. 짱짱짱짱짱짱짠아 그러고 보니 내 머리가 지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 오늘 뿔 달았어요. 아 이거 이걸, 이걸로 부에할 어, 마력 없었는데 우리 오늘 뿔뿔세 개. 어옷 옷까지. 맞아 우리 네, 오늘, 오늘, 꿀꿀. 꿀꿀. 오늘 좀 커플이야. 오. 아. 여러분 쨍니의 아 여러분 챙니의 판타스틱 듀오다 보셨나요? 노래 한곡 해줘 빨리 기어상실 한번 해줘 아쉬우니까 기억상잘 못해 아 너무 일본인데 저, 잘 나오나? 그러게요. 그때 저, 그때 저 감기 걸려가지고 못할까 봐 너무너무 긴장했었는데 <웃음> 채영이가 그날 아침부터 아주 <웃음> 멘탈이 아주 막 난리가 났었어요.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. 저도 모니터를 해야 돼요. 끝. 그게 나왔을걸요? 아그 아, 나왔어? 그 우리 우응가 응원, 응원 영상 찍었었는데 이게 나왔는지 봐, 왜안왜 나왔는지 이게 공연하고 있어서 아직 못 봤어요 400개, 400대 1? <웃음> 400대, 400대 1? 1. 아, 400대 아 전원 700대 1이요 아, 오 원래 700대 1이었다는 로제의 비하인드 얘기가 있습니다 <웃음> 여기서 밝히시죠? 아부끄요 <웃음>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하셔야 돼요 아, 네, 요 언니가 해줘요 원래 사실은 그 오디션이 딱원 본인이 하세요. 아. 본인이 하세요. 본인 자랑은 본인이 하세요. <웃음> 700명이 그 현장에 나타났대요. 그 중에 1위 됐대요. 머리, 머리 오늘 좀 빨간색 같아요. 예쁜데? <웃음> 부끄러워. 안녕, e v e r y b 지금 제니 언니가 지금 과자를 먹고 있는데 한번 시도를. 해, 주세요. 이거 어떻게 돌리지? 아 여기다. 있 어, 아니 아직 안 돌렸어. 돌린다. 응. 자 해보시죠. 자. 자 소리 없이 조용해, 조용해. 와 소리 하나도 안 들려. 와, 와. 와. 메로 오셨죠. 소리 와. 안 나는 거 뭐야? 싫어 싫어하냐? 이게 싫어하냐? <웃음> 이게 싫어하냐? <웃음> 지금 잠깐 켰습니다. 일본인데 별로 안 끊기나요? 괜찮나요? 화질? 고양이가 사료 먹는 줄 알았대 네? 네? 네? 고양이요? 아, <웃음> <웃음> 어? 소리 역 소리 이게 <웃음> 소리 없어. <웃음> 와. 어, 달 따주세요 저기. 에이, 봐봐. 아저저이 달점 따주세요. 아, 가 어떻게? 떠다 떠 훌륭해 훌륭해 아주 스테키 스테키 좋대 뭐야 에이. 찍어줘 찍어달래요 아, 아니 찍어줘! 똑바로 말할 때까지 안 찍어줘 찍어줘 <웃음> 찍어줘 <웃음> 투 만두 만두 만두 만두를 하면 안돼 여기서 인정하면 이제 만두 되는 거야 아만 우리 젓가락이 뭔 소리야 이게 실화이야긴 것도 뭐 있지 당근이에요 당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짜우즈, 짜오쥬? 짜우즈들. 뭐, 한국어예요? 로제. 후증이 없어져요? 안 없어져요. 소루센파이, 저희가 이렇게 아직 1년도 안된 신인인데 시인. 큰 이렇게, 이렇게 큰무대할수 문... 문... 할할수 있게, 있게 해줘서, 해줘서. 응. 연결이 <웃음> 불안정한데 잘 들리시나요? 잘 들리시나요? 서르센바이 언니들 해야죠 어? 잠깐만 저번에 저번에 홍대 H&M에서 리사 언니랑 제니 언니 봤어요 아, 역시 쇼핑하는 것도 들켰네요 일쓰 이번이라서 <와이파이> 감안하셔야 됩니다 승리 마생 어? 하나 둘셋어 저희, 저희 종종 그렇게, 그렇게 쇼핑하러 가는데 그날 보셨고,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. <웃음> 우리도 우리도 아 너무 빠르면 안 되죠. 알겠아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우리 이제 어 영결이 부른 소울우 센빠이한테 인사 드리는 거야? 네. 인사. <웃음> 솔르센빠이중국어같 오늘, 오늘 이런, 이런 좋은 기회,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니야 리사 못해서 언니. 사랑해요 쏘르센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기기 미깜 미 댓글을 미끈. 읽는 미끈. 타임. <웃음> 어디 안 볼까? 요래 그냥. <웃음> 네. <웃음> 계속 끊기나 봐. 로제가 오늘 실검 1위를 했대. <웃음> <블링크도 웃음> 이라고데 <생각하는데? 웃음> 사랑해요. 프리티. 지수소프리티. 지수소키스. 얘들아 봐. 초코렛 쿠키 바닐라. 이렇게 보면 사람들도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, 이제? 응. 음. 핸드폰을 돌리세요. 핸드폰을 눌러 주세요. 내가 잡아 줄게요. 오, <웃음> 두두 어, sorry, sorry, sorry. 댓글을 이렇게 봐야 돼. 음. 댓글을 한번 볼까? 내가 보겠어. 어렵구만. <웃음> 아, 그러나 전혀 모르겠네. <웃음> 제 손톱이 없어졌어요. 트만 <studied> <깜매> <오 마이깐. zeit> 남았다. 여러분 제가 진짜 버틸려고 했는데 제 팔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요. <웃음> 어 죄송해요. 어렵다 이거. 어려, 어렵다. 어려워. 어려워, 어려워, 어려워 어려 역시 어려, 어려. 어려 어려. 어려. 어려. 우리 아카펠라 그룹. 나도 좋아 리사 언니. 안될 네 거야. 아, 귀엽다. 아, 아우.